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.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, 다 찾아뵐 수가 없어서 일단 동영상 으 로나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. 추석 연휴 다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고 어, 건강한 모습으로 어,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날 어, 저희 지사 전국 워크샵이 있으니까 어, 그때 어, 저희 뭐 여러가지 전략들이 있고 신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, 밝은 모습으로 하여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. 추석 인사 좀 하겠습니다. 자, 전팀장. 누가요? 응. <웃음> <웃음> 추석 잘 보내십시오. <보냅시다>. 대대입니다 자, 대팀장, <웃음> 어, 전팀장. 형살 <웃음> 다들 잘 보내세요. 손아 흔들리는 거안 보였어. 아, 이쪽 손으로. 어, 오케이. <웃음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웃음> 추석 인사 한번 부상님 자, 예. 추석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<웃음> 아이고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27일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<웃음>